만약 누군가 이티제를 좋아할 때한 번에 고백 성공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. 상호호감을 확인한 후 고백했을 때 성공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.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고백하면 이티제가 받아줄까요?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상외로 가능성이 높습니다. 먼저 이티제 기준 자신과 안 어울린다 싶으면 원천 차단합니다. 만약 계속 따라다니면 급기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단념하게 만듭니다. 하지만 이 티제가 고백 거절 후에도 계속 연락을 유지한다면 이때 우리는 지금은 때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이땐 존버 정신에 입각해서 꽃에 물 주듯이 꾸준히 지켜보고 잘해줘야 합니다. 무작정 주기만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 티제에게 소소하게 원하는 게 있으면 요청해보세요. 이걸 받아주냐에 따라 약간의 호감 신호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한 단계씩 외벨업하면서 돈독한 사이로 발전하면 고백성공가능성이높아집니다 o 고백 s h i c h n haju shi s t Je young s a n yul istj w i i hon shingo ha s h vlog. asmr d u n total n e g i benefit y u new l e